정오지우 가족 TV. 아까 뜯었어, 뜯었어. 봐봐. 음, 우와! 음, 뭐야 이게? 음, 이거 뭐지? 딸기인가? 이거 딸기. 음, 우와, 내가 오렌지? 야, 몰드가 그럴싸하다. 렌 밤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거다, 이거. 와, 너무 예쁘다, 이거. 쭉! 그렇지 쭉! 그렇지 한나씩 꺼내 볼게요. 탱내글탱글 <웃음> <웃음> <탱글, 웃음> 어, <내 것도, 웃음> 인정. 아,